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296페이지 10장 8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더 소리 내서 또 크게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축제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새날교 예배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예배인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험되어줘야 합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시간이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세요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할렐루야 아멘. 네. 어, 이 권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어, 좀한번더 오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권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 설교 후에 많은 좀 피드백들이 좀 있었어요. 피드백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설교 마치고 같이 남편이 탁타고 오더니 얼굴 을 단단해 보고, 네 설교 잘 들었지?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웃음> 어, 아내를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렇게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그렇게 받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권위자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어, 이런 내용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권위자 그러면 억매임 두려움 파괴적 위협적 이런 단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권위자는 나를 억매게 하는 사람 또 두려운 존재고 또 권위자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어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또 권위자는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자꾸 컨트롤을 하려고 그래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위자와 가까이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또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권위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아내도 권위자일 수 있습니다 직장 가면 직장 상사가 있을 수가 있지요 또 교회 오면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계 권위자, 시장, 뭐 국회의원, 또 대통령. 어 우리 모든 사회 영역에는 이 권위 관계가 다 있습니다. 권위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위자에게 다가가기를 꺼려하고, 가능하면 권위자와 대화하기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권위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타까운 이 경험이죠. 어, 우리도 이 권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다 권위자가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지금은 권위 아래에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가면 여러분이 권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권위자로 자동적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위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받은 상처와 관계가 잘 치유되지 않으면 또 나도 어,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권위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권위자의 부분을 다룰 때 여러분 오늘 마음의 치유도 받으시고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르침을 오늘 아면으로 그렇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복된 권위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이 권위를 이해하려고 할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강조를 했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권위가 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아주 어, 이 거짓된 참되지 않은 불의한 권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한번 따라 합시다 자유케 하는 권위, 세워주는 권위, 상처를 치유하는 권위, 생명을 얻게 하는 권위, 더 풍성함을 줌 영적 성장을 가져옴 아멘 여러분 혹시 거리자이시거든 한번 스스로 에게 자문해 보세요 어,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묶이는가 아니면 더 자유하게 되는가 내 어, 아래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 이 자꾸 세워지는가 힘을 얻는가 어, 또 상처나 생명을 더 얻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가 이걸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되지 못한 불이한 권위의 결과는 한번 따라 합시다 묶이게 하는 권위 파괴하는 권위 상처를 주는 권위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권위 도둑질하여 빼앗음 영적 후퇴를 가져옴 여러분 이런 권위가 떠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반성해봐야 돼요. 아, 난 조금 예수님, 여러분, 권위 가지고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난, 어유 사탄인 것 같아.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아요. 다 우리 모두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저런 부분에서 내가 많이 약한 것 같아. 그럼 반성하고, 이번에 또 깨닫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사도 바울이 권위를 행사할 때마다, 어, 예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사도바울이 충분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권위를 각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이나 골로세 지역이나 로마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죠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어, 그림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 참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사도바울은 위임 권위자라고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권위자는 축복의 통로다. 그 그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산이 있었죠? 권위자는 우산과 같다.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와 같다. 자, 이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때 이런 권위를 가지고 사도바울은 사역을 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 자, 한번 읽어가시자.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권위의 한계를 알고 그에 따라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는 오직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에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권위를 통해 고린도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의 권위를 통해 고린도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가운데도 담대하게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저 사도바울의 그 권위를 정말 어 이렇게 탐낼 수 있는 아 나도 저런 권위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에 따라 권위를 행사하지 맙시다 내 욕심 채우려고 권위 사용하지 말고요 내뜻 이루려고 권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위 한계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니까 우리의 안개를 알고 내 스스로 군위가 세워진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의 군위가 왔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주님 항상 쫓아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군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더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든든히 세워지고 더 성장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겸손한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그걸 막 그냥 숨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른 권위를 담대하게 행사할 때그 권위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 제가 지난주에도 항상 강조했지만 그위임권위자 권위자가 절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서 가치가 있는 사람 절대 아니다 그랬지요 네, 더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 더 높거나 우월하거나 그런 자가 권위자가 아니다 항상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끝까지 보호하려고 그러고 아멘 그 자가 참된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권위 아래 머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요 내 자신이 받은 이 권위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여러분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가정이나 공동체 권위자가 세워줄 수가 있죠 그 권위 아래또 머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예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한 장관이 출근길에 자기 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를 어겼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앞에 경찰관이 있었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장관의 차를 세우고 자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벌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그 장관이 오히려 그 경찰관에게 야, 나 누군지 내 몰라? 누군지 몰라? 나 아무개 장관이야 요즘은 이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있었어요 나 누구 누구라고? 이 장관은 권위의 목적과 범위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죠 권위의식으로만 가득 찬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데? 네가 함부로 잡아 내가 장관인데 네가 나한테 딱지 떼려고 그래? 까불고 있어 이거 완전 권위 의인 거죠 그는 장관이라는 사실과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누구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장관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여러분 그 경찰관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성숙한 권위자일수록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자신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알아야지 자기가 한 부처 장관이면 그 부처에서 자기가 권위자지 참을 것 나오면 최고의 권위자는 여러분 겉, 겉은 경찰관이에요 그게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그러니까 엉뚱한데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미성숙할수록 권위를 무시하고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미성숙할수록 제가 두 사람의 임무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권위를 모르는 사울이 이야기 여러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가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이었어요. 최초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데 사울이 최초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부 주셨단 말이에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히 그의 권위를 행사하세요. 그런데 점점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으뜸인데 그러면서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이 모습이 두 번에 걸쳐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다가 그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 한 번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복으로 사울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관례가 있었어요. 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를 드리는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가니까 출전하는 병사들에게는 이 사기 용기를 북돋워 주고 그 다음에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울이 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릴 준비를 하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예, 번제와 화목 제물은 선지자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와요 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병사들은 블레셋 군대가 막 두려워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전쟁을 앞두고 흩어지는 병사들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급기야 그 병사들의 마음을 붙들려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침내해 버립니다 그가 번제를 직접 드린 것은 스스로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세우려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신 직무인데 사울의 직무가 아니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행위였어요 이러한 사울의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을 하죠 부득이해서 당신이 늦게 와서 부득이해서 내가 번제를 들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 부득이하여 행하는 것은 모든 권위자가 주의해야 될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성령이 아닌 육신을 따라 행한 증거인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권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일을 사울이 행하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도자로서 사망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다 우리 모두 다 권위자로 살수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권위를 아는 다윗, 권위를 무시한 사울이 있었다면 권위를 아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뒤에 또한 번의 사울의 불순종의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립니다. 이제 왕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일정 기간 사울 왕의 권위 아래. 다윗을 두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왕의 그 직임을 행사했습니다 유지했어요 하나님은 즉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참 기가 막힌 게요 사울의 권위 아래 다윗을 둠으로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권위자에게 순종하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올바른 권위 행사하고 빠른 권위 행사하는 그런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권위자에게 순종하기란 아주 어렵지요불의한 권위를 행하는 사람 밑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는 것은 보통 힘든 시험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에 대한 순종은 아주 힘든 수업이었어요 아주 힘든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려면 먼저 올바르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지솟자 사울은 다윗에게 위협을 느끼는 동시에 시기와 질투까지 겹쳐가지고 저자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그냥 이제 일종의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있는 곳까지 강력한 군대를 몰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직장 사장이 너무 불이해 너무 대도 안 했어 그러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너무 불의한 군인을 행사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피했잖아요 떨어져 나왔죠 우리에게도 올바른 권위자가 아닌 그자 밑에 있을 때 너무 힘들 때 나올 수 있어요 나오기도 해요 예, 또 나올 필요가 있을 때는 나올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중요한 떠날 수 있고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고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딴 곳에 가서도 그 권위자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다음에 다루세요. 네. 나왔다고 피신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아요. 안, 안 그래요?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을 다윗이 봤는데 제가 두 가지 시험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험은 엔게리 광야에서인데 자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다윗에게 기회가 있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에 한 번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윗이 굴에 숨어있는데 볼일 보러 자기가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그이 상황을 보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찬서가 왔다 사울이 지금 볼일 보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그 이들의 말에 이끌렸어요. 사울을 죽이라고. 이때 찬서다고, 귀하다고. 그렇게 부추깁니다그이 말에 다윗이 먼저 쏠기했어요. 이끌렸어요. 다윗은 일어나 사울에게 조심, 조심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면서 옷을 좀 뒤쪽에 이렇게 벗어놨는가 봐요. 그런데 다가가자 다윗의 마음에 성령께서 경계 신호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냥 다가가서 칼을 들었는데 그 칼을 사울을 치는데 쓰지 않고 저기 벗어놓은 사울의 그도고어깨만 그 살짝 베어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윗을 의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니 올바르지 못한 불리한 군의자를 심판하라고 주신 찬성고 기회인데 왜 그걸 놓쳤냐고 그러자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사울을 해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름부어 그를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그걸 유심히 보신 거예요 다윗은 그 엥게디 광야의 시험을 무사히 폐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다윗을 높게 크게 세우시려고 아한번더두 번째 시험을 또 허용하십니다 그두 번째 시험은 십광량 하길라산 길가에서 일어났는데 다윗이 또이 사울이 쫓아옵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예. 그 광량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는 사울은 군대 3 0 0 0명을 데리고 하길라산을 포위합니다 강한 군대를 몰고 와서 그리고 하길라산 입구에 진을 쳤습니다 자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세라는 예, 자기 아주 신복 중에 신복이 아비세를 데리고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게 사울이 어느 정도로 군대를 데리고 왔나 이렇게 아마 살피러 갔던가 봅니다 그런데 밤에 사울이 머무는 진영에 가오니까 모두 다 자고 있어 조용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도 가운데 그러. 그런 자고 있어. 그뒤 부하들도 둘러싸 가지고 다 골아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그때 아비새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창으로 찔러서 그를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두번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 버리겠습니다. 허용해 주세요. 그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름부 세운 자를 치는 것은 죄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왕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셨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권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권위자로 세웠고 다윗은 알았어요 권위자는 하나님이 다루신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다루실 거야 우리가 아무래 손 대는 것은 아니야 그걸 아비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막 고라떨어진 이 사울역대 가리 다 고라떨어진 머리맡에 놓인 창과 물병만 살짝 가지고 나오죠 다위카 아비세가 사울의 진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올 때까지 신경선 그 누구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성공적으로 사울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권위에 올바르게 반응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다윗이 아비세와 함께 사울의 진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넌 합격이야. 넌 정말 바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의 사람이야. 시도자야. 합격. 그래서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쓰게 됩니다. 그냥 된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참된 권위를 배워 알게 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밀어주셨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권위자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권위자가 되려고 초조해하고 애를 쓰며 권위를 얻으려고 안달복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신뢰하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기다리면서 권위를 행사하기 전에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자가 참된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교회 안에도 권위 구조가 있지요. 네, 주께서 권위를 주신 목적은 권위자를 세운 목적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새 날교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더 여러분 보겠어요. 여러분 새 날교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영적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 영적 지도자가 뭡니까? 위인 권위자들이세요. 예. 네. 그리고 그 권위자는 축복의 통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군이자는또 어떤 사람이냐? 우상과 같아요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커버하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군이자는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로 영적인 파이프와 같습니다 또쭉 한번 읽어볼까요? 군이자는 외부 공격과 어려움에서 보호하는 우상과 같습니다 권위자는 양떼를 잘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와 같습니다 권위자는 교회를 외부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앞에 그림 한번더 떼어주세요 저걸 읽고 한번 보세요 네. 저 그림이 여러분 가정이나 또 어떤 일에 자꾸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위자는 생명의 통로로 영적 파이프와 같고 권위자는 외부 공격과 의류에서 보호하는 우상과 같고 권위자는 양떼를 잘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와 같고 권위자는 교회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영적 권위자라 부르는데 교회 영적 권위자들 대부분 두 그룹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목양하는 성조의 영적 성장을 돕는 그룹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님들, 전도사님 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에또 목자 또 교회학교 들어가면 교사들 예, 네. 이 그룹이 일종의 영적 지도자의 그룹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행정적인 전반을 돕는 그룹이 있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네, 영적 지도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중직자님들 각 부서 행정 파트를 맡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이두 그룹이 교회의 영적 권위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권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항상 배우고 쫓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권위자는 나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당신도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사람을 막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눈치를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를 기쁘게 섬기려고 애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권위는 위치와 가치를 의미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권위는 따라합시다 책임, 희생적인 섬김 아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권위는 희생과 섬김과 책임이에요 군의자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까? 희생적인 섬김이 우리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어요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책임지려고 해야 합니다 보호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서로 다 동등해요 목사가 높고 평치도가 낮고 아니에요 다 동등해요 여러분 다 똑같은 가치예요 똑같은 반늘이에요 그렇지만 사역적인 면에서는 질서가 있고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 권위를 두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직임을 주어 세우시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권위자에게 기름 주시고 능력도 은혜도 더부어주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권위자가 그 희생적인 섬김으로 그 책임을 다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자에게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권위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권위자를에게 순복하고 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4장 17절은 분명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저 말씀을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라 그리고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 군의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교회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근심이 된다면 누가 손해냐? 너희들이 손해다는 거예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 분명히 말씀하고. 제가 오늘 이 권위자 이야기할 때, 아 목사님 요즘 힘드시나? 아니에요. 저는 너무 좋은 게 사육하고 있어요. 예, 우리 장노림들, 뭐, 저의 권위나 정말 존중 잘해주세요. 너무 기쁘게 존중해주세요. 제가 막 장노림들에게 막 힘들어서, 막또뭐권사님들 힘들어서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 게새날 우리 목자님들 다 정말 아름답게 다 섬기려고 그러고 존중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저는 좋은 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목사님 힘드셔서 셨 그, 아, 오늘 저설교하시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아니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받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원리와 원칙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권위 구조를 통해서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내신다 알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새날개의 모든 권위자들은 또 지금 세워진 권위자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다 여러분 권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권위자 세워졌으면 순복하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그리고 권위자는 내가 권위자인데 내말 들어야지 아니에요 다 낮아지고 더 종된 자세로 예수님 따라 숨기려고 그러고 부족하면 또 엎드리고 부족하면 또 은혜를 구하고 아멘 이렇게 될때 우리 새날 공동체는 지금도 풍성하지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새날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사람 들어보세요. 민수기 1육장에 레이 지파에 속한 고라가 다단과 아베람과 함께 당을 짓고 이스라엘 지도자 2 5 0명귀 앞에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하는 사건이 민수기 1육장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고라와 그에 속한 사람들을 예. 이 불로 심판하시고는요 민수기 17장으로 넘어가면 회중들이 더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16장에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팍싹 무너졌고요 11장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자 하나님은 열두 족장에게 각각 지팡이를 취하고 그리고는 각 지팡이에 족장 이름을 쓰라 했습니다 열두 지파 족장 제, 대표들 나와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지팡이 나무 막대기 내, 내놓는데 그 앞에 다 자기 이름써 그래서 그집 이름을 쓴 지팡이를 회막 안에 있는 증거교 앞에 두게 했어요 이제 그 지팡이를 증거교 앞에 둔 다음 날 장막에 들어간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열두 집합 각 이름이 적힌 막대기 가운데 아론의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에 우미 돋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던 겁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저 지팡이 보이세요? 아니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 다음날 꽃이 핀 거에요 나무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지팡이들은 그냥 나무 막대기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놀라운 생명의 표식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여 세운 권위자임을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으로 더는 회중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역하지 않도록 이적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들의 권위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권위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꽃을 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싹이난 지팡이는 그 지팡이의 주인을 더욱 겸손하게 했을 겁니다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아론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지팡이처럼 죽은 메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저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저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학력과 지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낼 뿐입니다 그는 사실 자신의 능력이나 학력이나 경험이나 배경 중에 어느 것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팡이도 다른 지팡이처럼 죽어 마른 막대기였기 때문에 누가 그에서 싹설피웠어요그 지팡에서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의 권위도 오직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택하심이었어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도 그를 위해 그에게 권위를 주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극률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자는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권위자가 공동체를 숨길 때 무엇을 기초로 해서 숨길 건가 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숨길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목사되고 장교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내가 영적 지도자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극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철전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오직 나를 세우시고 생활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마치 교회 안에 권위가 계급장인 양, 인, 계급장인 양 취급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네. 계급장이 아닙니다. 그거 다 떼야 합니다. 참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도록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며 스스로 낮추고 종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하심 때문에 자기가 선택받았고 택한 받았던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권위를 참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현 시대는 사회 각 영역에서 대부분 관계가 무시되고 어, 뭐 권위는 무너진 지는 오래됐고요 정말 이 사회 구조가 엉망진창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과 거역을 일삼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수한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자꾸자꾸 증가하는 거죠 남편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자신에게 주어지는지 알지 못해요 너내 권위자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남자니까 내가 강하니까 내가 돈 벌어오니까 순종해 따라와 복종해 고분고분해 이게 남편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내 역시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는 일을 구시대 유물처럼 취급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는 참된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삶으로 그 권위를 아름답게 본을 보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절실한 때예요. 정말 올바른 가르침이 절실한 때예요. 관계의 모든 영적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괴이기신데 권위자가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자에게 올바르게 반응할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예수 그리스의 생명과 풍성함이 흐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적 권위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산하에게 모든 가정과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흘러가고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오늘 이 권위의 아름다운 기름 음이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생활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흐르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과 축복의 통로인 권위가 올바르게 이해되며 행사되게 하소서.